저는 진짜 예뻐지고 싶습니다. 특히 눈잘 부탁드릴게요. 협박하는 거요? 아 네, 맞죠. 원장 칼, 휴축 안녕하세요. 내일은 드디어 수술 당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눈, 코, 얼굴 지방 흡입을 하게 됐는데 눈은 평소에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코는 앞에서 보면 뽑고, 옆에서 보면 매부리 때문에 미용적으로 예쁜 코는 아니라서 가장 하고 싶었던 부위고 얼굴은 제가 체형에 비해 볼살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한번 지방흡입으로 정리를 해주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됐는데 내일 수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나래예요 저는 오늘 성형한 지 4주차 이번에 눈, 코, 얼굴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눈이랑 코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붓기가 빨리 빠지고 있고 눈이랑 코랑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지고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나래예요. 오늘은 수술한 지 6주차 되는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번 영상보다 눈과 코가 더욱 자연스러워졌죠? 점점 수술한 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에 너무너무 듭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